폴리시 헷업 마이 갓스 노트 맞아 안녕하 세요？유진상 입니다. 여기 는 어디 죠？아 고향 땅 으로 내려가 는 중이 군요. 그러니까 삼각지 있겠죠. 봉산역으로 네. KTX를 타러 왔습니다.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나네요. 어쨌든 이 KTX가 아주 이게 한번 맛들이면은, 이제는 케 t 틱스 밖에 못하겠더라구요 돈을 얼마를 주던간에 빨리 가버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또 거꾸로 탔네요 거꾸로 타면 어지러워요 이렇게, 이렇게 느린거야 제 고향인 정읍에 오면 에스컬레이터가 아, 아, 아, 아. 엄청 느려요 아, 씨, 뭘, 뭘 이렇게, 씨, 이렇게 만들어놨어 종구석에다가뭔 독수리랑 그거까지 있어 미쳤네 야씨 하나로맞자 돈을 기똥차게 썼네 뭐여 저게 아니 씨뭔 경품을 이렇게 푸짐하게 송아지까지 줘, 경품을 송아지까지 줘 이제 고향땅에 온 김에 이제 친구들을 아, 네. 한번 싹 만나러 왔습니다 친구들이랑 회도 먹고 고기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은 엄마가 이렇게 떡국도 끓여줬어요 아, 떡국 먹어 떡국 맛있죠 저, 저는 떡을 잘 안먹어요 근데 떡국은 눈이 먹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한박눈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 고향 땅인 정읍에는 눈이 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아주 으, 무자비하게 내린답니다 미쳤네 미쳤어 보세요 눈이 미쳐버렸어 아까 차 타기 전까지만 해도 예쁘게 내렸는데 이제 운전함과 동시에 이렇게 눈이 버렸어. 옆으로 내려버리더라고요 미쳐버렸어 하나도 안보이는거 봐요 이런 날은 운전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네. 설을 잘 세고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가네요 서울로 가는 기차표가 없어가지고 새벽에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이렇게 또 KTX를 탔습니다 역시 빠른게 최고예요 마침 눈온 다음날이라 날씨도 좋길래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서울 오자마자 네, 또 술판을 벌이고 있네요 여기도 이제 그 청담동에 있는덴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술한잔 하고 한강 뷰가 보이는 형네 집에 초대당해가지고 이렇게 한강 뷰 보면서 술한잔 하고 집에 갔어요. 나도 여기 살고 싶다. 네 그리고 다음날 강원도에 또 왔어요. 고맙어 <웃음> 진짜 스키장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누구야 왜 이렇게 커? 다음날에 본인가요? <웃음> 없어져 있더라고 <웃음> 왜 누구 다리 하나를 찍혔겠는데 이거 <웃음> <웃음> 어우 졸라 큰거 봐 오. 저거 어떻게 위험하게 생기지 않았어요? 뭐야 <웃음> 진짜 무슨 사람만 하는 <웃음> 고드름이 여러 있는데 이거 머리 맞으면 은 기억상실증 걸릴 것같더라고요 예쁘게 나왔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맛있는 것들 먹으면서 파티했습니다 와 사람 많아 짱사람 많아 이너 스키장엔 주말마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진짜 사람 너무 많아요 보드를 한번 타긴 타야 하는데 아주 귀찮습니다 타기가 또온 김에 또 사진 한장 박아놨고요 다음번에 갈때는 그 어린이 썰매라도 한번 타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놀면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일만 하면 심심하니까 제가 부리는 노예한테 썰매를 끌으라고 시켰습니다 굉장히 힘이 좋아요 네. 엄청 빠르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키트로 검사를 해주더라고요리 오 마이갓~ 받아가세요 트 마당 앞이요~ 선거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렇게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멋있게 다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더 맛있는 것들 먹었습니다. 아 근데 요즘 너무 먹는 것만 먹는 것 같아요. 제가 좀 진짜 맛있는 걸 찾아야 하는데 아 뭔가 그 색다른 게 없나 지금 고민중입니다 새로운 모험을 하려면 이제 또 실패를 맛봐야 하기 때문에 늘 가던 곳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찍게면 파는 곳으로 왔는데 여기도 맛은 있는데 좀 헤비했습니다 맛은 있어요 근데 그 내가 먹었던 그 감동적인 맛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이건 또 뭔, 불맛이 나게 이렇게 쌀국수를 주는데, 아주 매웠어요. 그, 그, 아주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요. <웃음> 예,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습니다. 어, 추워 죽겠는데, 씨. 모텔 타고 있어. 씨. 추워. 날씨가. 추워. 진짜 살짝 따뜻해 짐과 동시에 저렇게 다들 물로 뛰어나와 있더라고요아 진짜 너무 추워요 도 저기에 뭐가 있는거요? 뭐가 있길래 예전부터 여기 올때마다 저기가 어딘지 좀 궁금했어요 뭔제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그래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러 갑니다 확인 잘가봐야겠어요 보면 이제 저런거 영화 가면은 이제 저런 곳을 이제 통과하면은 가짜 같은데 이렇게 타임리프가 일어나는 것 같네요.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씨 드래곤이라도 나올 것 같구만 웅장하고만 들어간다 동굴석으로 들어간다 타임리프 음. 뭐야 씨 아무것도 없네 생각보다 허접한 에이씨. 내부에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파인 리 아주 싱거웠어요 가짜구만 어쨌든 가짜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, 날씨가 춥길래 이제 삼계탕을 한번 줘져줬습니다맛있더라고요 네, 담백하고 그리고 또 일을 나왔네요 정말 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좀 쉬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 퍼시픽 건물이 있길래 한번 네, 그 볼일을 보러 들어가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주식도 비싸고 이것도 뭐 새로운걸 도전해봤어요 음, 여기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예, 매콤하니 예, 추울 때 좋았습니다 그리고 맞아서 바로 또 먹으러 왔네요 네. 이번판에만 세 번을 먹었네 이거 먹고 또 먹으러 왔네요 네. 이기욱이랑 먹으러 왔습니다 <웃음> 아무튼 여러분들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건강하시고 안녕